4 0센분도3 0센분 20도 정도에, 20도, 2서 50도로 올려고 있어요. I can't do that right <laughs> back I would like to go fancy Are you happy to make a decision a profit or how that could be Chillican? It's castle To speak We have one And we have one And two This wall Which is my second time We d o t w a t to miss a colorful For a t o g To the house Go Và bây giờ, m ì n Thank you. Gay Sur c h n c t o g a n o Ch e n d o t a r e 삼각니다으로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Thank yo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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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true. 좌석 오가약립다이 닫힙니다. 출발합니다. 다 이곳에 오서가 All right. All right. <laughs> 승국고 콘서트가 살다 넓습니다. 그리고 또 웃어야 되겠습니다. 그사합니다 저는 사격과, 콘서트가 후발 시작으로 가신 고객님께는 이번에는 늦습니다. 후발이 늦습니 약속 아가넌나지길 그렌만니다그습니다 아, ら랑거さん 다시 新아가서 이거를 듣고, 이거를 듣고, 이거를 듣고, 이거를 듣고, 이거の 듣고, 이 그러면 u 시니다 To e r o c a l t l o e e e c r i c a l e q e t r e d o o t h s a e r 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o u m b e r or o r i y i n c I a w